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4회 금요일 방송 넷중 하나입니다. 어제 목요일 날 방송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 목요일 날 어제 헌터가 개인적으로 좀 바빴어요. 이 공동 구매 자료 정리하고 하느라고 지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데요. 어, 이번 일차에 공동 구매 헌터도 기대를 좀 많이 합니다. 어, 이번에 좀잘 돼서 우리 어, 그 회원님들 어, 이번에 대박 좀 같이 함께 나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0 5 4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 어, 화요일날은 고정수, 회기 분석 자료 올려드렸죠. 어, 수요일날은 넷중 하나 용지 분석이었습니다. 어, 목요일날은 어제는 어, 나누리 회원님들 전용만 올려드렸고, 어, 오늘 오늘 어제 못 올린 거 오늘 올려드립니다. 쉽게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또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3, 11, 13, 24, 33, 41, 45이에요. 둘, 넷, 여섯, 일곱수죠. 이거는 헌터가 가진 일곱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인데요. 일반적으로 1개에서 3개 정도 출하는 그룹입니다. 4개 이상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거 감안하시고요. 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 각자 가지고 계시는 어, 제수라고 생각하시는 거한 어, 개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음은 어, 제일될까요 하는 건데 어, 이번 회차 오늘은 어, 세 개를 가져나왔어요. 이건 평상시에 이제 평일 중에 찾아지는 거죠. 월요일과는 이제 다른. 어, 다른 자료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어, 우선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어, 좌측 사선으로 이렇게 7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지난 2차에 이거 올려드렸었는데요. 어, 6연속일 때 올려드렸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26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 29였죠. 29가 나왔어요. 6연속일 때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차에 이제 7연속이 됐는데, 이번 이차에도또 출할 수있을래는지한번 살펴보세요.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이거, 이거만 가지고서는 제외다라고 할수 없고, 이제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이제, 제외 조건에 맞는지 이제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번 이차에 해당하는 수는, 오른쪽부터 셀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째 수, 수죠? 어, 여기에서, 이번 이차에 해당되는 수에서 열번째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29입니다. 어, 지난 2차에도 해당 수가 29였는데, 이번 이차도 29네요. 어, 29가 이제 이번에 또 나오면 이제 8연속이 되는 건데, 어, 8연속을 이어갈 수있을려는지 어, 한번,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비교해보세요.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다음은, 어, 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 사선으로 어, 6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해당 수는, 어, 지난 2차에 26이었는데 26이 또출혈 해서 5연속에서 올려, 어, 26이 출혈 해서 이제 6연속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어, 이번 2차에 해당되는 그룹은 이 그룹입니다. 이건데, 어, 이번 2차에는, 어, 우측으로부터 하나, 두, 셋, 네 번째에 해당되는 수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해당되는 수가 아, 35입니다. 이번 2차에 35가 나오면 이제 7연속이 되는 건데, 아, 그렇게 될수있을려는지 어, 한번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역시 비교해 보세요. 자, 다음은, 어, 이렇습니다. 여기는 어, 좌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 올라가는데 어, 이번에 해당되는 그룹은 이렇습니다. 어, 여기도 우측에서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번 회차의 여덟 번째 해당되는 수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수가 26입니다. 이 26은 자료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마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는 세로로 5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해당되는 그룹은 이 그룹인데요. 어, 여기에서 어, 우측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해당되는 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해당되는 수 26입니다. 어, 26이 어, 이번에 출할수 있을래는지, 이거는 현재 3연속출 중이죠. 26이요. 어, 여기에서도 이렇게 어, 그 뭐냐면 규칙수가 여러 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 하나가 더 있어요. 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어, 세로로 5연속 올라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 올라갔습니다. 어, 해당되는 수는 어, 이런데요. 어, 여기도 우측에서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수인데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26입니다. 어, 26은... 세 개에 이렇게 걸려 있고 또 현재 3연속 출입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26이 나오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더덕더덕 붙은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회차에 그랬죠? 지난 이차에 헌터 자료상 규칙에 많이 걸려 있는 수들이 나와가지고 헌터가 아주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 26도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26이 어, 그 규칙수 세 군데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29하고 2 0는 현재 7연속 중이고요. 또 35는 6연속 중입니다. 어, 이 세수가 모두 어, 재해가 될수 있을려는지 어, 각자 자료하고 살펴서 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오늘의 주 메뉴죠. 어, 넷중 하나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 그, 주기, 아, 저, 낙수분석에서 살펴봤어요. 어, 화요일 날 거는, 어, 회귀분석이었죠여기는 낙수분석에서 찾아봤습니다. 어, 낙수분석에서 사락, 사락이 현재 7연멸 중인데, 어, 사락에 해당되는 수가 3,13,20,37입니다. 어, 헌터는 이번 이차의 사락이 아,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에 이제 또 전멸하면 이제 8락, 아, 팔연멸이 되는 건데요. 어, 이제 7연멸이면 일반적으로 나올 시기는 꽉찬 겁니다. 그래서, 음, 이번 2차에 나올 가능성, 나올 수가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현재 4개의 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7연멸 중이라서 음, 나올 가능성은 어, 그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나 늘 로또는 어, 헌터도 이 로또 분석을 어, 수학, 수학적 수학 통계에서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뭐 지켜보시면 전부 통계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는데요 어, 그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어, 또 이, 어, 주중에 올려드리는 것 중에서 매주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헌터를 믿지 마시고요. 어, 그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어,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2차 어, 그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목소리>